희철리네 신동환 p 시방 I say 구독 You say 좋아요 We say 알림 설정 구독! 구독! 희철리네 신동환 p 시방 지금 몇 킬이에요? 1킬이야 이거 통사는이게 하네요 너무 잘하는 모습만 보인 보면... 아니 아직... <웃음> 봉선이 오늘 잘하려고 사운드 카드도 가져와놓고 아니야 아니야 응. 너무 못해요 연예인분들이 미리 좀 연습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 대충하는 게 아닌가 방송을 일단 대적으로 데스처리 형이 너무 안한것 같고 너무 시끄러워요 물론 방송이라서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사플이 안 되다 보니까 야 알바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어 누구, 누구세요? 작가 아 작가예요? 어누 누구, 누구세요? 응. 형 요즘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죠? 뭐 에펙스? 네, 야너왜 이렇게 부자연스부워너왜 부자, 너너 대본대로 하려고 그래 아니, 내가 한 번, 야, 아니 해봐 대본들로 해봐 아니 대본 몰라요 저안았어요뭐 연기 해봐 안뭐 연기해봐, 뭐야 너, 너의 첫대사는 뭐야 아니 좀 열심히 저희 오늘 해보죠 에펙스 <웃음> 야 우리 옷 맞췄는데 어때? 아 근데 뭐더냐. 뭐예요? 야 너는 왜안 왜, 왜 맞췄어 옷을 찬이에요야너 섭찬이지 야잠깐 내가 지난번에 야너 오늘 오픈 나왔을 때 내가 KT 얘기했지너 진짜 오늘 T1 옷도 아니네? 아... 음, 짤렸냐? 너무 시끄러워요 아니 그건 아니 야너 바지는 언제쯤 맞춘 걸 이제 입고 온 거야? 야 집에 있는... 때 집에 있는 거네. 게... 좀 짧네 이거 작년에 산 거예요 저너왜 T1 이거 왜... 그러니까 네? 어디... 아렇게 너, 아, 너, 끝났어? 아니 안 끝났어 그리핀으로... 너무 <웃음> 아, 시끄러워.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그럼 우리 대본대로 해볼까? 자 I say 구독! You say 좋아요! 구독! 누가 얘기하지데 유세이가 누구다? 유세이가 누군데? 아니 우리 이제 구독, 좋아요 이거를 다 같이 만들어보자 너 그렇지, 가운데서 우리 쪽, 너, 어떻게,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할지. 뭐좀 뭐좀 만들어보자 자 내가 게... 어. I say 구독 유세이 좋아요. 좋아요 또 하나 뭐 있지? 알림 어네가 그럼 내가 I say 구독 네가 유세이 say...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위세이 알림, 알림 설정 어 이렇게 알림 설정 알림 설정. 그래서 누가 말해요? 뭐? 아니 이거 보시는 분이 얘기해. 아 어. 시청자. 한 다음에 자. 해보자, 한, 해보자.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철이네. 뭐, 뭐. 네가 신동한. 너가 그렇지. 티시방하면서 하트. 하트. 하트. 어, 넌 이렇게. 가운데서 하트 조그맣게 해. 전전 전. 어 그렇지. 어, 그럼 내가 이렇게. 너네 이렇게. 잡고 맞춰보자. 맞춰보자 해보자. 이런 거 해야 돼 이제. 시작. 시작. I say 구독. You say 좋아요. We say 알림 설정. 희철이네. 잠깐만 아니. 그 다음에 해야지. 멋있지. 구독. 좋아요 이걸 해야 될거 아니야 Say ho ho, ho 하는 것처럼 누, 누가 해줄 거야 그럼? 이 시청자가 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다시 다시, 야, 다시 어렵다 이거, 이거. 하나 맞출때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 아 근데 이런 거나 너무 애원하는 거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 그럼 애원 안 하는 스타일로 해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구독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요나 이런 거 <웃음> 시청하는 게 아닌가 방송은 빨리 해보자 I say 구독 자. You say 좋아요 We say 알림 설정 구독 <웃음> 구독 이거두번 하자고 다같이 아 구독만 두 번? 어 구독하면 얘네가 좋아요 아, 그다음 구독, 구독! 좋아요 안 희철이네 신동한 피시방 피시방 아니 너 조그맣게 하기로 했잖아 시방너와야지너자 아, 다시 자키원에서잘린 이유를 알겠네 얘는 시끄로 해보자 시빨리빨리 가자 시작 I say 구독 You say 좋아요 We say I'm 설정 구독 구독 희철이네 신동한 피시방 아 씨방 씨방 <웃음> 어렵네 이거 <웃음> 좀 활기차게 해 야! 좀, 아니, 야! 아니, 자 너, 이래서 야 구독하겠냐? 아니, 야 어, 이거 잘하면 출연이 올라간다고 좀더 해봐 아니 씨방 뭐하는 겸? <웃음> 어려요자 마지막 발게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시작 아이세이 구독! 유세이 좋아요 위세이 아이코서 구독! 구독! 흰철이네 신동환 피시방 됐다 <웃음> 이 정도 했으면 되지 뭐. 봉상이 봤어 이거 하는 거 봤어 <웃음> 어, 야 열심히 한다 <웃음> 어, 가만히 있으려다가 나를 어. 흔드는 거야 흔드는 거야 어, 좋았어, 좋았어 봉상이가 내 봉상이랑 연락을 한단 말이야 어, 나도 연락처 물어봐 그 어제 아, 되게 생뚱맞게 연락 하는거 알아 어제 형 어제 연락 왔지 어제 연락 왔어 어, 어, 어. 나 어제 왔어 내일이 드디어 <웃음> 촬영 날이네요 그래 얘가 또막 뜨면서 그래서 내가 봉상이한테 이제 한번밥 먹고 음. 술 사주기로 하고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봉상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? 형. 더좀더 더 많이 괴롭혀주세요 어, 이러는 거야 뭐야. 뭐야 뭐야? 너 약간 맞는 거 좋아하니? 나는 시끄러워요 너? 아니 저도 형 너도? 야 우리 아. 야 우리도 SM인데 너도 SM인데 <웃음> 너도 SM인데 너 어디 쪽이야? 네? 넌 T1이잖아 <웃음>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어. 봤지? 듀오백의 안정성 어 역시 봤지? 봤지? 야, 이렇게까지 키워줬네 절대, 절대 넘어지지 않네 봤지? 형형 <웃음> 형, 이거 절대 안 넘어져 뭐, 봤지? 듀오백의 안정성 오. 짠짠 오오오 네, 어, 오, 오. 어, 아, 뭐야 <웃음> 아 진짜 안 넘어 너너너너너너너야 개새끼야 야야 밀면, 밀면 넘어 야야 밀면 넘어 야이 새끼야 아, 그래. 아, 야 그래. 이거는! 야, 이거 듀오백이 <웃음> 아니라 듀오천이라도 넘어져, 이거. 아, 이건 안 되는 거구나. 아, 아니야. 혹시나 해서. 야, 그래도 어. 이 앞에 에어백 역할을 잘해줬다. 어. 안 다쳤어? 어. <웃음> 야, 개수야! 안 다쳤어? 어. 아니, 어, 너무 혹시? 웃긴 게, 야, 이렇게 해서 뒤로 밀면 넘어지 아, 미안해, 미안해. 미친도 이거. 아, 미안해. 안넘어졌지 안 넘어졌네. <웃음> 좋았어, 좋았어. 야, 봉상아. 예? 네? 너 이거 방송 모니터는 하니? 가끔 봐요. 음, 음. 너 게임 실력이 어떻게 된 거야? 전 집에서 잘해요. 그럼 집에서 해 임마. 뭘 힘들게 여기까지 와. <웃음> 너무 시끄러워. 야 오늘 사회인데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. 어, 아이 어서 오세요. 귀한 분들, 아이 귀한 분들. 우리 단체 인사 한고한번씩 소개 부탁드려요. 네, 둘, 셋. 폴링이 에이프릴, 안녕하세요, 에이프릴입니다. 아, 인사. 볼링인? 아니야, 아니, 아니, 볼링인. 대충 하는 게 아닌가, 방송을. 볼링인. 아, 볼링인. 아, 볼링인. 네. 야, 우리 4회라서 이제 4월, 에이프릴이 온 거예요? 네. 아, 4월이든. 정말 짜맞췄네요. 음. 5회 때는 누가 나오는 거야? 5회 때, 4회 때에이프릴이 5월이 영어로 간요 메이. 오. 오 야, 똑똑가가영어과야죠 어. 영문과영문과 어 영문과. 근데, 영문과. 근데 더 웃긴 건는 5월이 영어로 뭐지 했는데, 셋다 아무도 대답을 <웃음> 못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i s a y 구독 you say 좋아요 we s a y 알림 설정 구독 구독 힛터리네 신동아 PC방 구독 좋아요 힛터리네 신동아 PC방 stylish on the outside savage on the inside Legion by Lenovo.